안녕하세요. 안녕. 자, 오늘도 필라테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지금 한 3주째 하고 있는데 살이 어? <웃음> 살이 솔직히 전혀 안 빠진 것 같아요. 한번 몸무게를 좀저 혼자 재울게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다시 할게요. <웃음> 아니, 아니. 잘못 썼어. 지금 잘못 썼어. <웃음> 물가마냥 상승하는 몸무게 숫자. 밥 먹고 왔어요, 선생님. 아무튼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콩아! 저희 집 까만 콩이랑 같이 휴양 캠핑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지형마다 땅 지형마다 근데 조금 뭔가. 아, <웃음> 네, 밥을 뭐 코끼리 밥 드시고 계셨어요? <웃음> <웃음> <웃음> 촬영비 받기싫으신니까 엄마? 가족간의 오해가 드러요. 근데 그래, 배가 많이 들어갔다. 아, 말했잖아요. 들어갔다. <웃음> 아, 2kg 빠졌다니까요, 쌤. <웃음> 자 가보자. 런지 자, 올 뒤로 빠지지 말고 다시 으아! 자내손 밀어 아. 아. 아. 중심 여기 아, 진짜 너무 아픈데? 같이. 그래서 안녕하세요 야. 오른쪽 윗공이까지 늘릴 거야 안녕하세요 뭐해? 네? <웃음> 오케이 가요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런지 해야지! 아, 네 <웃음> 아, 이렇게 잠시 인사성을 굿. 잊은 김과자 씨 주. 내가 오늘 봤는데 오늘께 제일 사랑같아 <웃음> 진짜 아 오늘께 얼굴도 좀 괜찮고 <웃음> 어. 아. <웃음> <웃음> <웃음> 뽀뽀 힘 뽀뽀 뽀뽀 힘 올림픽 선수 같네요 오, 옳지 제자리 하자두 번번 더 뒤꿈치 이상황이 둥절한 까만 콩씨 지 제자리 그냥 정지 엉덩이는 응? 지금 뒤로 뺐지 그래. 육아하면서 동시에 올림픽 준비 중인 가자씨 옳지 옳지 거가치로가마라고 위에서 찍어야겠네 아 제가 위에서 찍어봤는데 아니 l l o 레이더같 y 섹시 여전사 아 진짜? 전사 같 t 식량 잘 구할 네.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끝났다. 아니 제가 쉬는 동안 몰랐는데 우리 선생 우리 a t 님 m b lady. s 송연이 개그머님 응. 그리고 조세호 개그 개그맨님 BTS랑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원참시에 나오시는 거를 근데 제가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송연도 소리는 내 이름도 몰랐고 여기 스튜디오 이름도 몰랐고. <웃음> 아니 바디짐이 필라테스. 아무튼 오늘 감사했고요. 저희 다음 주 스케줄 한번 짜봅시다 쌤. 네 감사합니다 씨.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저... 오늘은 동생 대신 죄 없는 편집자를 데려온 가자 씨왜안 어, 열어주셨어요? <웃음> 여러분이 싫으신 것 같은데? 나왔 <웃음> 봤을 <남았을> 때 너무 <웃음> 마음에 그래도 예뻐졌네 저 <웃음> 어? 야, 담당 선생님이 바뀌셨네 동방신기분들이 <웃음> 어, <웃음> 라이징선이라는 노래를 들고 나왔을 때 잔뜩 삐져버린 동방지민 씨 아, 그렇지 그렇지 정말 <웃음> 정말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 제가 여기가 진짜 안 놓거든요 선 아 못할 거 같아 얘기를 좀 해봐 벌써 땀나었요 이게 음. 아픈게 저의 신경질 나게 해요 음. 그래서 성격이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음. 나한테도 손질 했지 음. <웃음> 난 가끔씩 네 선생님이란 거야 아, 너무 다인것 같아요 그 <웃음> 사이 <웃음> 선생님과 담소를 <웃음> 나누는 편집자 <웃음> 이렇게 승질 잔뜩 난 코끼리가 되었다. 그렇지 거기서 버틸 거야. 천천히 내려앉을 거야. 다섯 밑에, 넷, 밑에는 뭐야. 푸세식이다. 언제 앉을 거야. 언제? 밑에는 푸세식이다. 다섯 넷셋둘 하나 아, 옳지. 세번 나갔네. 번쩍 선생님이 약간 <웃음> 이런 <이렇더라>. 거에요. <웃음> 맨날 <웃음> 다섯 번 하라고 했어 <웃음> 다섯 번 하라고 했고. <웃음> 맨날 여덟 번 하고 <웃음> 나 다음은요 7, 가자 하나 둘셋넷 아악 이상 쓰지 말라고 아, 거기 거기 거기 중요해 아, 부담스러워 생겼 <목소리> <해. 노력하다>, 진짜 <웃음> <웃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웃음> 힘든 상황에도 자기 <웃음>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웃음> 아 이게 누가 있어? 네 종로 바꿀까요? 아니 종목? 이거 <웃음> 뭐라 그러지? 쟤는? 종목? 직종 직종 직종 매치시네요 직종. 꼭 직종. 어? 옆에 있으셔야 직종이시좀 직종, 직종. 직종. 가방끈 길어보이는 멤버가 <웃음> 진짜 엘리크 처음 하나 몰랐던 선생님 가방끈까지 나오면 저 대학교까지 나왔어요 선생님 나도 귀여워 선생님 불쌍해 보이네 치골 어디라고 했어? 내가 내가 여기라고 해서 틀렸는데? 아 이거 오, 아, 너무 디테일하게 아, 많이 찾을 아. 야! 좀 모자이크 선생님 잠시만요 근데 여기가 더안 좋을 것 아. <웃음> 여기 여기가 더정나라하게 보이는 것 같아 일자리 <웃음> 구합니다. 연락주세요 나홈 들어가시고 벌써? <웃음> 잠깐만요 <웃음> 아, 선생님, 너무 아 너무 아니요. 진짜 너무 심각게요. 아 너무 아, 야, 야, 과장 아, 아 진짜 아진짜야 요즘 이렇게 과장해서 안아 진짜 옛날 거짓말. 사람이야.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저 나온 거, 거 아니야? 너아아아 <웃음> <웃음> 아, 아, 뭐? 진짜로. 아좀 껴서 먹지. 오늘 안될것 같아. <웃음> 아 진짜로. 진짜로 오늘 오늘 딴거 해야 될것 같아요. 내가 왼쪽이 안 좋아서. 근데 여기야. 지 반대 발도 뻗고. 죽은 거 아니죠? 내가 욕하는 줄 알았다. 팔. 무서워. 도망가. 도망가. 눈에 광기가. <웃음> 그거 운동은 미치고 미치거나 미치거나 못하거나 두중 하나 미쳐야 할수 있어. 미쳐야 할수 있어. 미쳐야. 아 너무 웃겨. 이꿈치 밀면서 아. 이거.꿈치 일고 여기 힘 빡. 외국 풍분그 <웃음> 유튜브. 저도요. 그 <웃음> <웃음> 느낌 나요. One more t 이제 <웃음> 저 V VJ 특공대 같은데 나오면 최고예요클라우스 <웃음> <클렌즈스> 최고. <웃음> <저> 옆에서, <우와>! <웃음> 좋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너의 콧바람이 내 머리에 비해 <웃음> 어너 콧바람 너무 세다 진짜. <웃음> 여기로 버텨. 내손 버텨. 누구야. <웃음> 아니 카메라에 저런 엄지 손가락이 음 너무 초라해서지 <웃음> <웃음> <웃음> <어이치. 웃음> 그렇게 열심히 <웃음> 하는 제2의 터미네이터. 오 <웃음> 그리고... <웃음> 어, 소리 잘했어. 빨리 가자 빨리. 여기 뜨자 빨리. 슬라사이 드리마카